포서버 해야지 다음주 화요일에는 그 요즘엔 단순해 던크래프트랑 그래트랑뭐 이런거 하면 되고 야, 막 이거 너무 맛있어서 하나도 안들려요 음식이 맛있어서 사나도 <웃음> 안들린다고 지금 내 말이? 예, 네. 열심히 사운드 채워주세요 뭐 빡치게 잘하지? 그럼 맛있는 걸 어떡해 너무 빡이쳐 버리는데 너무 잔뜩 화가 나버리는데 지금 아니 밥을 못 먹어서 지금 못 먹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아니 맛은 있겠지 아 근데 나 궁금한게 나니는 애니메이션 네. 같은거 봐? 음.. 보는데 귀칼은 안봤어요 어? 귀칼 물어볼거 어떻게 알고 얘기를 했지? 귀칼.. 귀칼 컨텐츠 했었잖아 어어 어. 그럼 막 근데 막 원피스 뭐 나루토 나루토 안봤어요 원피스도 막 많이 안봤지? 원피스.. 그 하늘나라 섬까지 가는건 봤어요 하늘나라 섬까지? 뭐가 있지?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애니메이션 유명한게 블리치? 아 아니 분명히 방송 키기 전에는 이 정도로 많이 쳐 넣진 않았는데 이번 <웃음> <웃음> 방송 키니까 아니, 이렇게 쳐 넣는 거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내가 밥 먹는다고 아니 내가 밥먹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밥먹는다고 <웃음> 간다고 했는데 <웃음> 방송키기 전에는 이렇게 많이 쳐놓진 않았는데 방송키니까 존내쳐놓는 건이 심보는 뭐야? 간다고 아. 했잖아 근데 아버지가 가지 말라면 아니 근데 예쁘니까 봐주 자기에는 솔직히 여러분 뭐 얼공 될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 기다려봐요? 어나물좀 가져올게요 어예 개웃기네 저개 쳐넣다가 지금 목 막혀가지고 물 갖고 온대잖아아 <웃음> 조심.. 아새 멤버한테 조심해달라고요? 아, 맞아 아니야 근데 난이야 내가 이렇게 예쁘다고 응. 이렇게 공헌해주고 보증서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있어 그니까 이게 소고기가 진짜 맛있네? 고기 안 아니야?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? <웃음> 일단은? 아니야.. 아버지 어?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면안된다아난 <웃음> 진짜 구글 광고 이... 내가 이걸로 돈을 벌고 있지만 진짜 짜증이 야, 나요 아버지, 그냥 그러면 안돼 유튜브에 다 묶는다 이런 얘기도 올라오던데 그쵸 진 묶는다? 아 이거 <요즘은>? 정 <웃음> 그거 빗소리가 한 거야 드립으로 자 오, 오랜만이다 아, 근데 나 이거 일단 연결 잠깐 끊아 연결 끊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좀 격하게 다가온 느낌이었는데 잠깐 무시하고 이거 그걸 그걸 해야 돼이슬레이 같은 그래픽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쉐이더를 하나 깔아야 됩니다. 아버지 뒤에 봐봐. 이거 레기지? 진짜 이쁘지. 어때? 어아나안 보여? 보여. 어나 이쁘지? 어. 나, <웃음> 어나 운영자라서. 너가 포켓몬 서버의 운영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서버의 운영자세요? 예. 제가 여기 킹왕짱이거든요. 아무도 나못 건들거든 이게 제일 충격적인 부분인데 지금 너 마인크래프트 저도 모르잖아 아야야 아, 알았어 알았어 모르면 운영도 못해? 그건 아닌데 근데 나 궁금한게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닉네임으로 지금 채팅을 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바꿔요? 잠깐만 바꿔달라고 할게 얘가 해줄건데 얘가 지금 사라졌어 아 배추님이네 <웃음> 맞아 맞아 아 배추님이랑 같이 연거야? 네 그, 아... 연거는 유설이가 열었고 아 거기 운영자로 우리 둘이 들어왔어요 아 음. 음. 그니까 배추님이 있으면 믿을만하지 <웃음> 나는? <웃음> 알았어 난 아이... 운영자 알았어 나 아이... 운영자라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음. 일반 시민한테 이렇게 칼을 대번에 드시는 거는 좀 운영자로서 너무 무게감이 없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... 아... 아 개아파요 <웃음> 저, 저 방금 저 방금 어깨가 탈골 됐어요 어, 일단 나는 그러면 플레이를 해볼게요 예. 간만에 픽셀몬 서버에 들어와봤는데 스트리머가 지금 28분 있는 몽몽 서버라는 곳에 들어왔는데요 <웃음> 저기 혹시 운영자님... 아아 <웃음> 아, 잠깐만 제가 보이세요? 아, 아, 아 죄송해요? 아이아 아, 예? 아, 아, <웃음> 저기... 아, 제가 보이는군요? 아 죄송해요 아, 아 안보이는 줄 알고 저아아 쫓아... 죄송.. 아, 대... 아 죄송해요 순간 전제포켓몬인줄 알았거든요 지금 아 안보이죠 이제? 근데 이게.. <웃음> 아 왜요 왜요 안보이잖아요 아네 안보여요 예 안보이네 그니까 러 안보인데 왜 이거.. 어 난이야 아나 <웃음> 보여? 보이는게 아니고 <웃음> 너가 지금 우유를 들고 있잖아 아나 이제 안보이지? 어, 안보여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지어놓은건가? 이 등대도 다 직접 지어놓으신건가? 스트리머분들이 아니면 은 이런거 정도는 서버에서 제공을 해준건가? 어? 이게 라디오집이네? 디유한테는 받아야될 비지 좀 있어서 상자가 없네 깨비 뭐지? 왜 왼쪽 귀에서 ASMR이 되고 뭐지 이거? 왼쪽 귀에서 지금 쩝쩝거리네 asmr이 지금 이거 뭐.. 지금 뭐죠? <웃음> 너 대가리 위에.. <웃음> 너 대가리 위에 스피커 뜨잖아 난 아니야 너 대가리 위에 스피커 뜬다고 쩝쩝아 일단 그냥 야생을 하면 되는 거네 완전 포켓몬 야생이네 그냥 그걸 어떻게 만드는 거였더라? 막 기계 만들어가지고막 망치로 때리고 막 이랬던 거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 들어왔으면 개구마루부터파밍을 시켜보는 게 낫겠어요. 약간 좀 레벨을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어 저기 잉어킹 거대 잉어킹 집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런 집 괜찮다. 되게 아이디어 좋네 저. 어, 됐다. 아 어, 포켓몬 처치하면 200원 획득 아 저게 돈이 벌리는 수단이네 오와 이건 신기하네 식량도 따라오고 어, 나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버가 그래서 한번 시간날때 한번 키워볼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코블몬 서버를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인 부분이 다른게 아니라 그 싸움 관전을 못하잖아 지금 모두 업데이트가 안돼서 그래서 이번에 스트리머 서버 열렸는데 한 50명까지는 렉 안걸리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이거 1.16.5 버전 서버로 한번 열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컨텐츠로 되려면 결국에는 포켓몬 배틀을 관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이거 체험을 한번 해보고 얼마나 렉이 걸리는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NPC 상점도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들도 있고 포켓몬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나왜 이렇게 나뭐 몸에서 연기가 나지 근데 내 몸에서 연기가 나아 수중호흡이 걸려있는 애가 왜 걸려있지? 원래 걸리는 건가? 그럴 리가 있겠어요? 어떻게 수중호흡이 원래 걸려 바보야? 뭐지? 이거 고스트 포켓왕인가 이거 뭐지? 어? 방금 렉이었나? <웃음> 이 귀신은... 구수... <웃음> <굿>, 안 할게, <웃음> 미안해 구판을버려야돼한 번만 더 할게 <웃음> 한 번만 더 할게, 재밌다 구판을 버려야되나, 그냥? 왜? 난이 심심해 아니 그러면 너도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참여자로서 참여를 하면 되잖아 너도. 너무 싫어. 힘은 내려놓을 수 없고. 개 욕심쟁이 그냥 귀신이네. 쩝쩝 아, 아! <웃음> <웃음> 아. 점니 점니. 아 이제 답다 데리고 다녀 나중에 마요 알았어 알았어. <웃음> 조용히 밥 먹을게. 조용히 먹질 않잖아 근데. <웃음> 조용히 먹고 있잖아 이정도면 개에다 대고 ASMR 해주고 있잖아 서비스 신청한 적도 없는데 <웃음> 아니야 조용히 먹고 있어 겁나 쩝쩝거리면서 옆에서 나 포켓몬 배틀하고 있는데 옆에서 <웃음> 계속 이러고 있잖아 <웃음> 지금 아 여기 운영자 이상해요 아버지 네 혹시 그 도끼 네 바다에 뿌려보실래요? 아또 그런 바이브야? 가볼까? 아이고 내 도끼 내 도끼가 강에 빠져버렸네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혹시 케빈님이 봐드린 더무 도끼가 이게 맞나요? 야씨 꼬레 니네 쥐새끼 같은 놈 지금 중요한 <웃음> 순간에 <웃음> 싸움을 거네 <웃음> 이 눈치 없는 아! 꼬레딧 주시키 아꼬레 뭐야 음어 됐다 됐다 어, 어. 아니요 아, 아니요 아, 그 나무 도끼는 아, 제 도끼가 아, 아닙니다 아, NG NG 처음부터 다시 아니 왜 이거를 아니 아, 이걸 왜엔지를 치십니까 엔 g 다시 다시, 다시 를 그러니까, 이걸 치네 있잖아. 빨리 쪼꼬 먹고 다시 아, 아이고 아이고 도끼가 빠져버렸네 아이고 내 도끼 아이고 슬프다 할고 아이고, 아이고 케빈님 아예 혹시 산신령님이신가요 아, 맞아요. 맞아요. 이거 혹시 빠뜨리셨다는데 맞나요? 근데 이게 순서가 조금 다르지 <웃음> <맞아요>. 않나요? <웃음> <웃음> 빨리 하세요. 맞다고요. 순서 그... 맞다고요. 빨리 하세요. 아니, 그, 그 나무 나무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. 아, 아니에요? 예, 예. 그 혹시 이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캐빈 님 건가요? 아니, 제 도끼는 그 검은색이었습니다. 검은색. 제 도끼는 검은색 도끼. 아, 도끼인데. 혹시 나무 도끼가 이거였나요? 아, 예.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. 이 구라쟁이다고 <웃음> 아니, 아니 아니잖아 그니까 러 순서가 아니 나무도끼라도 내놔야지 그러면 <웃음> 아니 그럼 왜 거짓말을 쳐요 <웃음> 아니 그 순서가 그게 거짓말 아니잖아 거짓말 치면 돼한데 아니 순서가 그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나무도끼가 바로 맞다고 했으면은 내가 내더 도끼를 줬는데 내가 바로 거짓말을 쳐가지고 나무도끼를 줘야겠다 아 지금 깜지고 <웃음> 싸움 걸어가지고 <웃음> 어 토지 왔다 나이스! 투디가 이세계 깡패거든요? 왜 깡패야? 사람들 물건 막 훔치고 다녀 <웃음> 로켓 다니네? 근데 기왕에 기왕에 준거 이거 곡괭이도 주면 안 돼? 기왕에? 곡괭이 주면 나한테 뭘 보여줄 건데? <웃음>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데? 보여줘야지 원래 운영자한테 뭘 얻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지 아뭐 운영자는 어? 땅 파서 돈 버나? 운영자 땅 파서 돈 버는 거 아니야 원래? 너뭐 하나만 더 보여줘야지 그러면은 응. 쾌경이 형 보여줄게 쾌경이 형그 뭔데? 너이 새끼 내 성격 아직도 모르는구만 후 진행시켜 아니 왜 괴롭혀 운영자가 아니 일반 해줘. 유저를 왜아나 평화롭게 서버 테스트하면서 컨텐츠를 누리고 싶은데 나도 지금 평화롭게 컨텐츠 하면서 노는 건데 운영자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운영자 컨텐츠를 왜 일반 사람 괴롭히면서 하지? 아니야 일반 사람이 어디어 지금? 나 완전 일반인이지 나 지금 여기서. 아니야 아니야 우리 최경령 씨는 그렇지 않아. <웃음> 다이아몬드 곡괭이 <곡회> 진행시켜. <웃음> 오케이 열까지 챙겨주고 무슨 일 있으면 불러야 한다 간다 진짜로 이제. 오케이 안녕 안녕 <웃음> 아따매. 딸내미 키우기도 참 힘들겠어요. 딸내미고 아들내미고 하네 그냥. 참, <웃음> 참, <웃음> 아, 아, 아, 어, 어. 난이가 예쁘긴 해.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난이 예쁘고. 어? 이상하다 아니, <웃음> 어, 나무가 갑자기 단풍잎이 돼가지고 근데 집을 그렇게 정성들여 지을 필요가 있나? 지금? 이게 내가 집에 정성을 들여버리면 뭔가 이 서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분들의 어떤 길을 좀 죽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조금 들어가지고 그런 것보단 조금 평범하게 컨테이너 집을 짓고 컨텐츠를 약간 향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 기선 제압을 넣자고요. 아 건축물로. 아 근데 제가 마음먹고 건축을 해버리면 이게 기선 제압이 아니라 약간 접어버려요. 마크 아, 그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플레이어들이 접어버리는 수가 생겨가지고 그건 조금,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어, 라는 생각을 좀 해요. 네. 난이가 없으니까 근데 되게 뭔가 뭔가 평화롭고 뭔가 힐링 서버에 제대로 온것 같은 느낌이 이제 제대로 들면서 혹시 세터님 러스트 서버에서 헬기로 저 뭉개신 적 있지 않나요? 헉 어, 그걸 기억하시네 이제 용서의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약간의 포켓볼로 말이죠 아 뮤츠가 있으신가 보네 일단 비싼 걸 불러놔야 됩니다 협상의 기본 원칙 일단 비싸게 불러라 그럼 제 개구마루와 바꾸시면 될듯 <웃음> 개구마루와 교환 시도 뭐야 이.. 형 <웃음> 미안한데.. 왜.. 룩달이 하나도 안돼있고 스킨이 하나도 없지? 아니 근데.. 야 룩달 스킨을 말하기엔 너는 지금 너무.. 그냥 너가 안 보일 정도로 했어 너는 아, 지금. 아 이거 비싸, 이거 비싼 거라고. 비싸면 사죠? 뭐해? 아무리 루이비통, 구찌, 어 발렌시아가로 쳐닥, 쳐덕을 해도 이게 사람한테 어울려야 해서. 이게 괜찮은 거지. 이게 지금 어 너무 과하잖아. 네가 무슨 레이디 가가야 뭐야 지금. 조용이 해. 상점에서 룩달 사줄까? 어. 어? 고양이 있다. 고양이 쟤줄까 고양이 두 마리. 두 마리. 봐봐요. 아 이렇게 하는 거야. 어.. 어? 뭐가 나온거지? 이게 뭐야? 고양이가 아니라 무슨 공룡이 나왔는데? 아, 하나 더 뽑아보자 아니 근데 고양이래, 고양이 박스라며 왜 이상한게 나와? 뭐 나왔어요? <웃음> 똥 <웃음> <웃음> 뭐야 하나 더 뽑아줘? 맞네? 진짜. 하나 더 기회를 줄까? 두 번의 기회를 더줄수 있긴 해두번더 해줘? 어두번더 해줘 어? 어? 이번에 뜬다! 아 리본 다음에 우리 아! 캐빈이 아앗! 야 미친 아르세우스 뭐야 이거? 너 이거 몇 시간 쏟았니? 이 서버에? 나 하루에 열다섯시간에서 열아홉시간너 <웃음> 발로란트 스트리머 아니냐? <웃음> 나 발로란트 안한지 4일 됐는데? 아니 모르니까. 미친 사람 아니야 그냥 너 집은 어디야? 어. 집나 나치터에 있어 <웃음> 형 나치 한번 할래? 가보자 그럼, 그러면 일단 그러면 집을 보여줘 내가 도착해서 어. 1 0 나한테 내알도착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채팅 칠게 알았어 설님아설님 <웃음> 네, 오늘 밤 9시에 또 콘서트가 열리거든요. 밤 9시요? 예. 네. 그때 오셔서 어떻게 노래 한곡 뽑으시면 <웃음> 마스볼을 <웃음> 어... 네,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랜덤박스를 주거든요, 참여만 해도. 아, 참여만 해도? 네네네. 아, 네. 이거 또재미는 이제 축제 느낌으로 오시면 되니까 운영자로서 좀 재밌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케빈님딱 오늘 오셨잖아요? 이건 딱봐도 아웃에 참여하라는 그런 신의 뜻이 아닌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 그 콘서트를 네.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뭐가서 구경이라도. 아 물론 구경만 하셔도 된데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.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. 아니 뭐 케빈님 정도면 뭐 케빈님이 음. 나가면 너무 앞서리긴 한데 좀 나와 주시면 좋지 아, 아, <웃음>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일단 뭐아뭐 일단 예,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. 네. 아 물론 아홉 시에 시작은 하는데 이제 순서가 좀많으니까 이제. 뒷부분에 넣으면은 이제 콘텐츠 이제 방해되지 않게 아 저도 세팅을 또 해주시고 같은데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어떻게 조금 해주시면 안되나 네,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<웃음> 네. 아네 기다리고 네. 있겠습니다. 예, 예. 주세요. 예예 예. 예. 예. 아, 서, 선생님 그게 뭡니까? 예. 네? 예 네? 네, 이런 거 이런 거 이쁜 것좀 뽑아서 쓰십시오. 지금 제똥 무시하는 건가요? 아, 더 이쁜 게 있는데. 아 이제. 예, 예, 아니 예. 케빈님이 어떻게 똥을 이렇게요? <웃음> 어, 어울리지 않습니다. 아 네, 알겠습니다. 네 일단은 제가. 그좀네기기하고 있겠습니다. 음, 저 이거 버 잠시만요. <웃음> 저 이거 버그죠. 아그예 버그인 거 같습니다. 네, 네 다시, 저, 다시 해볼게요. 네. 저 진짜 화를 네. 내버려요. 이거 뭐지? <웃음> 어고양이좀 나왔다. 같다. 와 우와, 세트 나왔다. 장비 옷장 열기 오클릭해도 바로 입어집니다 어? 어? 아 딱이네! 아 이러고 노래 부르면 딱이겠다! 혁강까지 완성됐다 미쳤다 아이씨 아 좋아요 좋아요 잠깐만요 아, 좋다, 좋다. 일단은 협강이한테 네. 가고 잠시 TP 네네. 혁강이 일나자시 그, 그, 한번 오겠습니다 네 여기가 너 집이야? 옆에 거, 네 옆에 건 시익형 자시안이야 아 시익이가 자시안을 잡았어 야 여기가 너 집이야? 아, 어, 그치 형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있는 표지판 한번 싹다 읽어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... 카푸어네 <웃음> 아니 형 이거 와봐 이거 와서 오른쪽 봐봐 오른쪽 봐봐 여기가 첫 민용을 잡은 데야 너 이거 너 카푸어잖아 지금 지금 어, 야 그리고 참고로 집이 또 따로 하나 더 있어 아 그래? 야그집 보여줘 그러면 아 거기는 내가 좌표를 까먹었어 아니 너 지금 포켓몬 좋고 뭐 옷만 지금 명품이 두르고 이거 집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게 어 여기 낚시터야 낚시터 여기 와봐 여기 이거 열면 왼쪽거 열어봐 그리고 그 낚싯대로 몬스터 낚싯 아, 선생님 그거 약탈하시면 안 되거든요 저 마스터 학습장치 하나만 어떻게 안 돼? 아 이건 가져가세요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오케이. 그래서 그걸로 대단한 낚싯대를 뽑으면은 음. 몬스터 스포 확률이 올라, 올라가고 몬스터들 잡을 때 근데 이거 지금 랩에 괴구마로 하나 있는데 그걸로 잡을 수 있어.